레론 13강 마지막 수업입니다 음. 읽어보셨죠 보게요. 그는 싸운다 음. 그는 이다 어, 타고난 싸움꾼 그러나 그는 어, 원하지 않는다 사용 폭력의 사용은 어, 그의 방법은 다르다 음. 그는 한대 맞죠 일어나 웃으면서 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죠 어, 그리고 그는 말한다 어, 우리는 활어,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 어, 왔다 애니가 왔죠 어떤 종류의 폭력도 써면안 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기억나죠? 자그 다음에 인하고 1919년에 자 이번 과서할 거는 시간 의미의 전쟁이고요. 어, 연합회는요, 연도 앞에는 인 온다. 어, 인도인들 싸웠다. 그와 함께 자 그들은 어, 일어섰다. 어, 섰다. 반대하여 stand g a i n s t 는 등을 맞대고 일어난 거야. 요 반대하다. 만약 f 를 쓰면 얘는 찬성하다가 돼요. 누구를 향해 일어선 거니까 찬성하다 가 된다. 오게니스트라는 전지사도 알아놓을게요 식민주의에 반대했다 영국에 군대 영국에 쏘았다 왜 S을 썼을까 어, 겨냥해서 썼겠죠 S은 지점이다 음, 그를 썼다 4천명의 사람들 죽었다 그는 흐느꼈다 그리고 전체 세계가 보았죠 그의 눈물을 그 다음에 실제로 음, 어떤 일이 있었어 음, 뭐뭐 중 하나 그는 뭐뭐 중 하나였다 기적 중 하나다 어? 그의 아버지는 또 근무하셨네요 고이관료로 어, 인도의 어? 포르벤더 지역에 그래서 우리 딱이면 친일파라고도 볼 소지가 있죠 게다가 그는 통과했어 어? 변호사 시험을 런던에 어? 그,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걸 포기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 비난하는 거야 뭐라고 비난했어 비난해 그를 응? 너는 단지 순진한 몽상가다 너는 이다 변호사 영국에 특히 뭐 더러운 친형주의자, 친일파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대한다 폭력을. 그의 이름은 마트마 간디다 마트마라는 게 의미한데요. 위대한 영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죠. 간디에대해서 그의 모국은 뭐가 돼? 독립하게 돼 1947년에 19년이니까 무려 한 30년 연연을 평생을 바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 살해되죠. 1년 후에 반대자에 의해 그 살인자 죽여 그를 그는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죽일 수 없었던 거지. 그는 되었다. 성인 중한명 우리의 역사상에 간디 얘기였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리딩을 많이 하셔야 돼. 많이 읽으면서 영어 안 늘어. 자, 근데 이게 읽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 뜻을 추측하는 리딩이 되면 안 돼요.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리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음, 어떻게 돼요? 얘는 도전이 돼야 되죠. 원하지 않는다. 폭력의 사용을. 그 다음에 얘는 캔츠 되죠. 허용하지, 허용할 수 없다. 어떤 정도의 폭력도. 자, 3번은 어때요? 그들은 반대했다. 식민주의를, 영국의 식민주의를 반대했겠죠. 그리고 4번은 그는 통과했어. 변호사 시험을 어, 런던 의 시험을 통과했죠. 인이 온다. 자, 그다음 그는 되었다. 얘는 안 돼. s가 있어야 되죠. 어그 현재 시제는 어색해 성인이 되었겠죠. 잊으면어 현재 시제가 가능할 것같아 성인이다. 근데 비컴은 어 이게 성인이 된 시점은 과거기 때문에 비케임이 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시간 전치사 구에 어 식상 강에서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기포는 이런거죠 뭐뭐 전에 애프터는 뭐뭐 후에 이렇게 되는거야 어, 그래서 7시 전에 도착했고요 7시 후에 어, 도착할거다 이렇게 되는거네요자 한번 풀어볼까요 응 되죠 씻어라 너의 손을 뭐 전에 식전에 씻어라 이말이야 이 얘는 이파을 닦아라 뭐 후에 식후에 어, 반대로는 안되겠죠 자 이말이야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포화 듀얼링자 얘는 조심하셔야 돼 음, 조심해서 보셔야 돼. 어디, 어디를? 의미가 어, 둘다 뭐뭐 동안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용을 물어봐. 근데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4는, 음? 뒤에 숫자가 와. 왜 그러냐면, 얘는 불특정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처럼 3시간 동안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이거 1시부터 4시까지 공부한지 모른다는 거야. 불특정한 시간이 온다. 좀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이 온다. 자, 얘는 어때요? 그는 머물 거다, 홍콩에. 음, 얘는 특정 시간이 오는 거야, 듀얼인. 휴가 동안. 휴가나 방학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특정 시간이 온다. 특정 시간은 뭐냐?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되죠? 응, 음, 너는 이래야만 한다, 공장에서. 어? 이틀 동안 불특정한 시간이다. 자, 그 다음 얘는요. 꺼라 어, 셀폰을, 모 동안 콘서트 동안. 자, 콘서트는 어, 특정한 시간,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은요. 어, 그는 어, 방문할 거다, 런던을. 자, 홀리데이도 어때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겠네. 하나를 외워놓으면 좋아. During the holiday.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add in on. 음? 얘는 해석이 비슷해. ABC번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음, 어때요, 얘는? 어, 그녀는 일어나죠? 6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어, 얘는, 우리는 만났어, 그를. 어, 1월에 만났죠. 그러면은, 어, 우리는 만날 거야, 그를. 언제? 일요일에 만난다고. 어, 전부 다 에, 에, 에. 해석이 똑같거든. 에, 구별이 안 돼, 해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어, 어떻게 구별하냐. 세부 의미를 들여다보면 돼요. 에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지점이야, 점.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 굉장히 뒤에 어, 짧은 시간이 와요 하루보다 짧은 시간 주로 얘는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이 온다 숫자 앞은 s 이다 이렇게 보면 돼그러나 이는 뭐냐 얘는 공간의 의미야 기본의 미가 어디 들어가 있는 느낌 어, 그래서 시간으로도 긴 시간이 와저 음, 월이나 년 이런 것들이 와요 어, 그래서 in 놀 a n 월 a 여기는 s는 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오는 뭐냐 얘는 접촉의 느낌이 있어요 붙어있는 걸 표현하는 거야 오늘 어, 그래서 뒤에는 요일이 와 특정한 요일 어, 예. 그리고 뭐기념일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온다 내지는 어, 일요일 월요일 이런게 와요 on sunday 이다 in 또는 at은 안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잠깐 외워볼까 at은 뭐 점이다 짧은 시간 어, in은 긴 시간이 온다 공간이니까 오늘 어, 특정한 시간, 요일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어, 되죠? 어, 1번 어때요? 어, 그는 마신다, 커피를 음, 7시에 마시겠죠. 특정한 시간이 숫자로 표현하는 어, 좁은 시간, 하루보다 짧은 시간이다. 그는, 이건 뭐야? 왜쓰가 묻었을까? 과거 시대죠. read 하고 발음만 red, 레드, red로 바뀌는 거죠. 읽었다, 어, 잡지를. 어, 이건 어때? 12월에, 어, 하루보다 긴 시간이죠. 여는 인을 쓴다. 그, 그 이벤트는 개최될 거다. 자, 형, 뒤에 보니까 인이 올까? 어, 아니죠. 뒤에 보니까 보여요. 어, 요일이야. 12월 21일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쓴다. 자, 에디논의 구별은 뭐로 한다? 바로 뒤에 나온 명사를 보고 구별을 해봐야 돼요. 자, 시간 중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에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볼게요. 자, 위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 얘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동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여기서는 친구와 점심을 먹은 건데, 칼을 가지고 먹었어. 스테이크를 썰었어. 이러면 뭐예요? 동반 관계가 수단으로 넘어가죠. 제 사물이 따라오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루는 원래 의미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의미다. 음? 그래서 어때요? 여기는 리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한강이 흘러가죠 서울을 통하여 이렇게 어, 관통의 느낌이에요자 근데 우리가 글을 통해 이제 인터넷을 통해 뭐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수단을 나타내는거죠 어, 이렇게 의미가 발전을 한다 이렇게 알아놓을게요 그 다음 후름은 뭐냐 얘는 출처 또는 출신이런걸나타내는거예요 어, 근원 이런거 음, 의미는 뭐뭐로 붙어져 보면 그대로 왔어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국 출신이야 이렇게 의혹하면 되는 거야 프롬이 출신 출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럼 투는말 이사 갔죠? 어디로 이사 간 거야? 방향을 나타내요 어, 영국으로 뭐뭐로 뭐뭐를 향해 이렇게 해야 가면 음. 한번 읽어보고 풀어 볼게요 냈죠? 음. 1번 어, 그는 산책했다 개와 함께 동반해서 산책했겠죠. 위드다. 그러면 그들은 산책했다. 어, 걸었다. 어, 어때요? 공원과 함께 가진 않았겠지. 어,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이 말이야. 관통해서 갔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가 왔는데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왔죠. 말레이시아 출신인다를 부롬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비행기인데 음, 4번 이 비행기는 뭐야? 런던행 비행기죠. 런던을 향해 가는 거니까 런던행이라고 한다. 프롬을 쓰면 어떻게 돼요? 런던으로 부터 온 비행기니까 런던 발 비행기야. 어,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어, 이게 도착할 거다고. 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음, 얘네 해석을 한번 싹 써보는 거야. 잠깐 정리하고 한번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도 되고 손으로 써보는 게좀더 좋기는 확인되거든. 음, 자 됐죠. 자 한번 써볼게요. 비퍼는 뭐 7시 전에 이렇게 되죠. 어, 자 앨버터는. 식사 후에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4는 어때요? 3 시간 동안. 음? 그 다음에 듀어링은 음? 휴가 동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의미가 같은데 차... 동안 동안인데 요즘 방학 동안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특정한 시간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 얘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온다. 자, 그 다음에 얘는. 6시에 되겠죠. 얘는 1월에. 어, 똑같은 엔드 차이가 있어. 얘는 하루보다 짧은 시간, 얘는 긴 시간. 그럼 요일은 뭐랑 쓰냐? 온가 쓰이죠. 그래서 on Sunday. 이렇게 된다. 해석하면, 어, 일요일에. 어, 그 다음, 미드는 뭐, 동반관계.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되겠네요. 동반을 나타낸다. 좋아. 그 다음, 수로, 어, 수로는 뭐야? 음. 관통 내진 수단을 나타내는 거죠.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from 출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출신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영국에서 왔다 이래도 되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to는 방향이요 어, 그래서 영국으로 이사가다 빨리 썼는데 중간에 영상을 정지하시고 어, 먼저 입으로 해보는 거예그 전시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얘네 덩어리를 입으로 발음해 보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오늘 막 손으로 오늘 뭐고 뭐고 이거 아니야. On Sunday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입으로 배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 한번 쫙 해보세요. 먼저 해보고 나서 잘 해드리는 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음, 쫙 계속해볼래요. 자, 되죠. 초콜릿 이야기죠. 어, 초콜릿은 이다. 좋은 근원 어 에너지의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다 이 말이겠네 어 이는 함유할수 있다 최대 40%의 지방 그 50%의 설탕은 산악인들 종종 가져가죠 초콜릿 이 위드 겠죠 어 그들과 함께 같이 가져가는 거야. 온나스 이건 뭐냐 접촉이요 입니다 그래서 온은 뭐뭐 중 진행 중이라는 거야 지금도 붙어 있으니까 어, 탐험 중에 그러니까 산악 등반 중에 가져간다 이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extra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음식은 제공하죠 우리에게. 저 이때 w i t 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조금 해석이 잘안 되죠. 에너지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상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 음, 여기다 좀쓸게요 Provide A with B라고 그래. 음, 여기 해석이 잘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외워줘. 어, 의미가 뭐냐?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앞으로 영어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어, 배운 거랑 조금 벗어나는 것들 얘네는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습관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노트가 뭐한 권이 되고 두 권이 되고 이러면 여호와 늦은 거야 어, 이 노트에 옮겨주기 자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어, 너무 많은 지방과 어, 설탕은 나쁘다 너에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즐겨 어, 초콜릿을 하지만 즐기되 어떻게 해라 너무 많이 먹지는 마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어 자, 앞으로 해석을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하는 습관을 들리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 잠,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되죠. 반드시 먼저 읽고 제가 하는 거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각한다.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 그리고 그의 형왕등에 대해. 에리슨이라고 하면 형광등만 생각나는데 사실 어, 그것 전에 말이야 어, 그는 누구였다? 뉴스페이퍼 보이였대요어 근데 애시 와야겠죠 왜? 어, 내전에 특정 시간 시점을 나타낸 거니까 애시 오는 거야 오늘 요일 봤이죠어 그네 그는 팔았다. 어, 페이퍼를 누구에게 팔았을까? 음, 음, 투가 맞겠네요. 사람에게 팔았다 어? 열차를 온 어, 접촉 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거야 어, 사람들은 원했다 아는것 어, 전쟁에 대해 그러나 어, 그 뉴스페이퍼가 도착했을때 누구에게 열차에 어, 뉴스가 어떻게 이미 오래된게 된거야 어, 전쟁의 전황이 워낙 에 급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 에디은이 이렇게 한거야 어, 대단하죠 복사기를 그냥 복사를 어, 프린팅 머신을 열차에다가 뒀어. 어, 그리고 그가 탔을까, 내렸을까. 어, 열차에서 내렸겠죠. 어, 오프는 내리다. get, 오프는 내리다. get, 는 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열차에서 그가 내렸어. 어, 이게 멈췄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그는 수집한 거야. 정보를. 어, 전쟁에 대해. 그리고 에디슨. 자기가 직접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야. 만들었어. 자기만의 뉴스피이 대단하죠. 어, 그래서 이게, 어,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사람들은 좋아했어. 에디슨의 뉴스페이퍼. 자, 이런 순서로 돼있어요. 자, 어때요? 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 시간 관련된 전치사를 했는데, 어, 몇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음, 조심해야 되는 거, 4랑 듀얼링이 있었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다? 어, 동안이라는 뜻인데, 여기 4그 뒤에는 뭐 숫자가 그 온다. 어, 그래서 불특정한 시간이요 기간이 얘는 어때요 듀얼이금 어, 얘는 특정한 기간이 오는 거야 어, 그래서 어, 듀얼링더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외워놓자 그 다음 앳이 오늘 차이 이런 것도 했죠 어,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 앳은 음, 좁은 시간 짧은 시간이죠 하루 보다 짧은 시간이 와 이는 하루 보다 긴 시간이에요 년이나 월 이런 것들이 오고요 오늘 요일이 온다 여기까지 특정한 날짜다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인사를 쭉 했는데 어, 전인사는 어,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